안녕하세요. 명석하다입니다. 네, 이곳은, 어, 경치가 너무 멋있네요. 뼈. 네, 자연 메아석 여기 근처에 물로 가져가서 물 한번 묻혀 볼게요. 네, 물을 묻힌 모습인데요. 백매도 들어가 있고, 홍매도 들어가 있고, 중간중간, 청매도 예쁘게 들어가 있네요, 이 돌. 이 뒤집어서, 이쪽 면도 상당히 예뻐요. 감이 정말 예쁘네요. 자. 네, 여기 안에 다슬기 아네이 돌은 지금 잘 보시면 네 여기 보시면 이 말이 갈기를 휘날리면서 네, 달리는 천마도에 그런 문양이 나온 것 같네요 회색도 네, 상당히 좋, 좋습니다. 네, 이돌 마음에 드네요. 네 인상 인상석 인상석 하나 찾았는데 빛자리도 네, 좋고요 석질도 괜찮고 네, 눈코입 이렇게 잘 표현되어 있네요. 네, 오늘 날씨가 정말 좋아서 네, 물 흐르는 거 보니까 정말 시원하고 좋네요. 네, 이돌 화축석인데요. 문양이 멋있어서 한번 집어봤는데 여기 구름 사이로 해가 보이기도 하고요. 네, 밑배경이 굉장히 잘 들어갔고 뒤쪽으로 보셔도. 보시면 뭐, 파충류, 어느 파충류 한중류를 연상케 하고요. 네, 주변에 먹도 굉장히 예쁘게 들어가 있어요. 네, 석질은 좀안 좋지만, 네, 저는 이돌 마음에 드네요. 네, 토중석인데요. 여기 보시면 곰보처럼 이렇게 네. 네. 보시면 이런데 움푹, 움푹 좀 들어가 있죠. 이 부분이 네. 머리로서 잘좀 튀어나와 있고요 사유석으로 어,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여기 보시면 평원, 평원석으로 나올 뻔 했는데, 좀 아쉽죠, 뒤에. 좀더 뒤쪽으로 나왔으면 좋았을 법 했는데, 이렇게 좀 단도, 단도 보이고, 네, 이돌 아쉽네요. 네, 이, 이 돌은 네, 폭포가 여러 줄기로 내려오고 있는데 네, 폭포가 좀, 좀 이쪽으로 좀 흐르는 모양이 되어 있어서 아쉽네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네, 여기서 폭포의 시작점도 잘 표현되어 있고요. 그런데 그랬는데 네, 줄기가 좀더 곱게 뻗었으면 정말 좋았을 법 했는데 아쉽네요. 이돌 네, 이 돌은 기상이 좋고요 네, 보시면 네, 토막석인데요. 이렇게 멀리 보시면 은 네, 기상이 정말 좋고. 나무 토막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좀 분위기가 있고, 좀 멋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물을 친 모습이고요. 여기 보시면 단이 여기 단이 정말 잘 나왔어요 잘 나왔고요 전체적으로 나무토막과 뭐 어떤 특정 바위를 좀 연상시킬 수 있고 네. 굉장히 좀 분위기 있는 돌이네요 네, 여기 노을서한점 있구요. 자이 돌은 네, 보시면은 네, 밑자리가 굉장히 좋죠. 자리도 평평하고 이렇게 보시면은 네, 산줄기로 노을이 정말 멋있게 펼쳐져 있는 노을석입니다. 네, 이 돌도 괜찮네요. 네, 이 돌은 홍매의 원석인데, 여기 보시면, 네, 여기 홍매가 잘 들어가 있어요. 네. 그리고 사이즈도, 저는 사이즈가 커서, 지금 물을 한번 쳐 볼게요. 네. 네. 물을 뿌리면 여기 홍매가 아주 선명하게 잘 보이고 예쁘게 잘 폈죠. 언 보고 네 가겠습니다. 네 여기 다리 밑에는 네, 다슬기가 와우. 정말 많아요. 네, 이 돌은 인상석이죠. 인상석인데 약간 저 옆모습을 보는 것처럼 표현이 돼있네요. 여기 눈과 네 코가 요렇게 네, 들어가 있네요. 네, 이돌 정말 좀잘 나왔네요. 옆모습이 지도전 걸어왔는데요.